저희 홍콩재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최신 독점적인 연간 예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이 최신 토지와 주택공급 동향을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신속한 해결을 위한 중대한 정책 갭을 특정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이 최신 토지와 주택공급 동향을 항상 파악하고 정부가 신속한 해결을 위한 중대한 정책 간극을 특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측에 따르면 단기 공급은 여전히 토지 재조닝등 한시적 대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공급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공급은 완만한 개선이 보이지만 2030년대의 신개발고 NDA 공급의 주력이 실현되기 전에 장기적으로는 공급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열쇠는 NDA를 촉진하고 공급 혼란을 피하기 위해 토지 배달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NDA에서 인프라 스트럭처 프로젝트를 가속하는 것은 민간 토지은행의 개발 가능성을 풀어주고 민간의 주택 공급을 더욱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간 10년간의 주택 공급 예측 공영주택의 경우 단기 공급은 정부 목표에 대해 눈덩이 같은 적자를 목격하고 있지만 백로드된 공급 서약을 이행하기 위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정부의 실적이 부족하고 완료가 반복 지연되어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에 공개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는 공영주택 프로젝트의 현재 악순환을 끊고 적시한 납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알려진 공영주택 프로젝트의 지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세 가지 지연 사례를 밝히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조명하였습니다. 공급수를 넘어서 보면 향후 민간주택의 완성 유닛 크기는 아직 감소하고 있지만, 나노플랫 완성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서서히 보합상태가 됐지만, 나노플랫 뒷면을 봤다고 결론짓기는 시기상조입니다. 공영주택의 유닛 사이즈도 같이 감소하고 있어, 나노플랫은 그린폼 서브시다이즈드홈 오너십 스킴 GSH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년에 매물로 나온 홈오너십 스킴 HOS 프로젝트에서도 데뷔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공영주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홍콩재단 OHKF은 최신 토지 및 주택정책조사보고서 홍콩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당장 빨간 테이프를 끊으세요. 이 보고서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정부에 대해 번거로운 심사와 승인 프로세스, 공무원의 비효율성, 사회적 공감대 결여라는 세 가지 주요 문제점에 대처함으로써 토지와 주택 공급에 대한 장벽을 제거할 기회를 잡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주택 격차를 메우고 공영주택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3가지 세부 권장사항을 커버하는 속도 향상, 효율 향상, 매수업등세 가지 주요 권장 방향을 제안합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개발 승인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상류에서 하류까지의 토지와 주택 개발 과정 전체를 커버하는 권장 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통합합니다. 매립 및 심개발 지역 NDA 등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예비 계획에서 스페이드 대응 토지 공급의 첫 배치까지 14년 이상 소요됩니다. 다양한 조례 하에서의 공공 관여를 간소화 및 통합하고 시장의 힘을 활용하여 토지조립을 가속하며 세부설계, 토지재개 및 사이트 형성을 모든 국면에서 병행하여 개시하며 상부구조개발을 위한 개척작업과 도시기획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민간주택개발은 주로 농지재조닝, 포괄적개발지역 CDA 도시재개발에서 비롯되며 개발에는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도시기획절차 강화, 토지임대차 간소화 임대차 변경 절차 가속화, CDA 소규모 사이트 분할, 마스터 레이아웃 계획 MLP의 명확한 승인 기준 확립, 개발 프로젝트 촉진실 DPFO 기능 강화를 제안합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경계 밖에서는 정부는 주로 노후 부동산 재조닝과 재개발을 통해 공영주택을 개발합니다. 이것은 예비 계획에서 완성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 부문은 관련 비도백과 전문가 판단의 균형을 잡고 시장의 힘을 활용해 개발 효율을 높이고 각 공영주택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개시하기 위한 원스톱 플랫폼을 확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고 토지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붉은 테이프를 끊다. 우리의 홍콩재단 OHKF은 신계의 개발과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많은 신개발 지역 NDA의 완성을 촉진하고 주택 개발 사이클에서 볼수 있는 붉은 테이프를 최소화함으로써 그중 권장사항은 토지와 주택의 공급을 속도 높일 수 있습니다. OHKF는 NDA, 공영주택, 민간주택의 세개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 풀박스를 충실하게 해 개발 프로젝트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 조립의 다양한 메커니즘의 조사,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에 관한 공개 강화, 토지 관리 절차의 최적화가 포함됩니다. 단기부터 중기의 조치와는 별도로 OHKF는 홍콩의 전체적인 계획에 관한 전략적 정책 제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콩재단 OHKF은 최신 토지 및 주택정책연구 보고서 미래 글로벌 도시 구축 새로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시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홍콩의 도시화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계획된 사용법이 있는 도시화 지역은 홍콩 육지의 20%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심천의 47%, 싱가포르의 73%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향후 30년간 실제 수요에 기반한 OHKF의 견적에 따르면 홍콩에는 최소 9,000헥타르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한 주요 토지 공급 대책은 지금까지 5,000헥타르밖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토지 부족은 주로 지난 20년간 새로운 마을이 건설되지 않은 대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토지를 계획 및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렌토터마로 비전이나 노테러토리즌 노스 등의 주요 토지 조성 활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OHKF는 이러한 두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음에 신개발 지역 NDA의 배지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장기적인 미래의 역동성을 전망하고 OHKF는 2030년대 이후를 향한 선견 지명이 있는 실용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더 조사하기 위해 아홉 개의 잠재적인 개발 영역 PDA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새로운 마을이나 계획된 NDA로부터 확장되어 홍콩의 중심 도시와 맞먹는 3000헥타르가 넘는 대규모 개발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한 면밀한 계획으로 단편화된 브라운 필드 지역 농지 및 기타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NDA로 제한된 PDA는 정부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계획 의도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와 기술의 회랑, 현대 로지스틱스와 비즈니스 동아리, 생활과 레크리에이션 공간의 세 가지 개발 주제로 분류됩니다. 이전 3세대 뉴타운에서는 평균적으로 7.5년 이내에 최초 인구 섭취를 볼수 있었지만 최근 NDA 프로젝트에서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17년이 걸립니다. 이 보고서는 신세계 도시화에 있어 세 가지 주요 장애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스트럭처 공급 부족, 이해관계자 이익을 조정하는 어려움, 토지와 주택 정책의 실패입니다. OHKF는 진행 중인 NDA 프로젝트와 향후 프로젝트를 모두 촉진하기 위한 더 많은 툴의 사회와 정부에 제공하기 위한 1년의 정책 제언을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우리의 홍콩재단 OHKF은 토지와 주택의 정책에 관한 새로운 조사 보고서 결정적 순간 홍콩은 토지와 주택의 공급 위기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가? 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홍콩이 스페이드 대응 토지 공급, 주택 완성, 삶의 질에서 각각 트리플로의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10년간의 장기 주택 전략 LTHS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HKSAR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OHKF는 공정 및 사적 주택 공급에 관한 독점적인 10년간의 예측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모든 토지 공급 이니셔티브를 폐지함으로써 신속한 행동을 취하고 토지 및 주택 개발 승인 프로세스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한다.